걸어다니거나 할때 허리를 완전히 펼 수가 없어요 여러분. 9시 21분 한 15분 뒤에 여기서 출발할 겁니다 남자채취를 하고 나왔는데 아파서 죽을 뻔했어요 오늘은 진통제를 두 번을 맞았습니다 한번 맞고 안 나아져가지고 간호사 선생님에 타겟 불러서 진통제를 두번 맞고 펜타민을 넣자마자 안정을 찾았습니다 한편을 원망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날왜 원망해? <웃음> 그냥 해본 <해보> 말이야 날 원망 <웃음> 마라 아 어, 근데 이번에는 엄청 아팠어요 그래도 난자채취를 많이 할수 있었습니다 24개 지난번에는 18개를 했는데 20개가 넘어가니까 더럽게 아픈 것 같기도 하고 지금좀 나아졌어요 낮잠을 한바탕 자고 일어났거든요 일어나는데 배가 좀 아파가지고 진통제 하나를 먹었어요 남편은 운동을 하러 갔습니다 이번에도 이 이온 더핏을 한 바퀴 주문했거든요 복수 안 차는 데는 이온 음료가 좋다고 해가지고 열심히 마셔보려고 합니다 지금 배가 막 많이 아픈 건 아닌데 걸어다니거나 할때 허리를 완전히 펼 수가 없어요 약간 좀 배가 좀 많이 땡긴다고 해야 되나? 그런 상태고 이렇게 누워 있거나 가만히 앉아 있으면 괜찮습니다 푹 쉬려고요 다행히 금요일날 재치유했기 때문에 주말 내내 쉬면 괜찮아지겠죠? 저는 이제 또 휴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인이 아픈데 혼자 맥주를 먹는 남편. 뭐야, 뭐야, 뭐야, 뭐야, 고야 디스. 엄청 부었어요 뭐 지금 배도 붓고 얼굴도 붓고 배 아파 죽겠고 보통 그 잡채 배가 임산부처럼 나왔어요 몸무게가 어제보다 또 1kg가 늘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if you're g o i n 거를. 내가 먼저 먹고 힘을 내서 e t a little bit of a l i t 힘을 내서 만들어 f 건 뭐야 t <웃음> t 뭐 먹을 건데? 난 닭가슴살, 고구마, 요거트, t of 과 little b i 든든 f 든든, <웃음> 먹고 입 내려가네 오, 무슨 죽이에요? 야채 두부 계란죽. 저는 또 낮잠을 잤고요 계속 잠만 자게 되네요. 한번잘 때마다 조금씩 회복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아직도 윗배, 아랫배가 좀 불룩하게 나온 상태고 배가 좀 당겨가지고 많이 움직이거나 그럴 수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오늘 아침 점심 죽만 먹고 계속 잤어요. 지금 4시가 넘었는데 자도 자도 계속 잘 수가 있는 그런 상태네요. 뭐 하는 거야? 가운데를 꽉 밟아야지. 오, 갑자기 또 빠졌어. 오. 잠깐만 제거를 했는데도 배가 땡기고 숨차고, 그래서 금방 들어왔어. 찢은 바나나 다 흰색이야, 빨간 도 어, 소개 좀 해주세요 응? 오늘은 아주 영양학적으로 골고루 가져왔는데 응. 어제 내가 직접 수비 작업을 한 닭가슴살 응. 그리고 정말 해남에서 올라온 고구마 이건 거짓말이 아니지? 거짓말이 아닌데 흙을 씻지 않고 그냥 그대로 <웃음> 삶아가지고 그럴 때마다 흙이 항상 묻어 <웃음> 어제 받은 바나나를 아주 얇게 칼로 슬라이스해서 <웃음> 손으로 뜯었잖아 그리고 그릭 요거트 위에 아몬드 견과류까지 토핑을 올린 건강식 화이트푸드입니다 <웃음> 이름은 잘 짓네 음료까지 화이트 음료예요 음료는 뭐죠? 음료는 저지방 우유, 아보카도 아보카도는 <웃음> 뭐야? 아보카? 브랜드가 뭐 아보카도 <웃음> 음, 어제보다 나아져서 카페 로려고 나왔는데 막상 나오니까 또반드셔이덜 오네요 그래서 하고 수복에 갈 겁니다 동네에 새로 생긴 수복이 왔는데 엄청 넓고 좋네요 3층짜리 건물이에요 여기는 3층 좋다 좋다 락스 정식이 나왔습니다 먹고 있어. 알았어 오, 어, 빨리 먹어 빨리 먹어 리니까 빨리 먹어 오늘은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월요일이고요 어, 남자채취한 지 4일째 되는 날이에요 이번 남자채취하고 나서 좀 힘들었어가지고 남자채취를 3월에 달한번 하고 8월 말에 또두 번째 하게 됐는데 3월에 첫 번째 남자채취했을 때랑 지금이랑 너무 증상이 달라가지고 진짜 힘들었네요 첫 번째 남자채취했을 때는 총 18개 채취를 했고 지금은 24개 채취를 했거든요. 6개 차이가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어요. 그때는 첫날만 좀 아픈 게 있었고 그 다음부터는 그래도 괜찮았거든요. 그 첫날도 그냥 타이레놀 하나 먹고 일찍 초저녁부터 자고 일어났더니 좀 나아졌었는데 이번에는 복수가 찬 건지 진짜 배가 막 터질 것 같이 많이 부풀어 올랐고 체중도... 늘었고 통증도 계속 있었어요 어제까지도 오늘은 그래도 많이 좋아진 상태입니다 오늘 제가 혼자서 할수 없는 일들이 있어서 회사에 나가야 될것 같아서 사무실에 가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사무실에서 잘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체력이 아무래도 정상은 아니어가지고 컨디션이 오늘 하루를 잘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오늘 진짜 바쁜 날인데 퇴근 퇴근 여기는 참 여러가지 말이 있어요 괜찮아 라고 지금 체험은 돼 있고 아니면 쓴솔리아도 되고 컴온 이렇게요 그죠? 컴온 뭐 이런 경험을 일부러 해 라는 거 말고는 그래도 대부분은 여러분은. 저는 또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밤 11시 반에 퇴근해서 집에 12시 좀 넘어서 도착했는데, 잠은 거의 1시쯤 돼서 잠든 것 같아요. 오늘도 일어나자마자 바로 준비하고 출근을 합니다. 아, 근데 잠도 푹못 잤어요. 어저께 11시 반까지 했는데도 일을 다못 끝마쳐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끝마칠까. 뭐를 더 추가할까 막 이런 생각하느라고 두 다리 뻗고 자지를 못했어 빨리 가서 해야지 제가 난자채치하고 체중이 2kg 정도 쪘었거든요 근데 지금 한 1.8kg? 2kg까지는 아닌데 거의 근접하게 체중이 다시 줄었어요 그리고 그도 이제 윗배는 완벽하게 원래 모습이 됐고 아랫배는 아직도 제 모습이 아니에요. 아직도 안 돌아갔어요. 오늘 난자채치 5일째 때 아직도 제 상태가 아니고 특히나 아랫배 쪽은 진짜 뺑뺑하고 부풀어 있어가지고 약간 물방울 모양처럼 됐어요. 배가. 붓기가 빠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나 봐요. <웃음> 지금 브이로그인지 야근 브이로그인지 지금 시각은 11시 12분 지금 퇴근합니다 하, 진짜 오늘도 여전히 이렇게 늦게 퇴근하지만 일을 다못 끝냈다는 점아 피곤하네요 아, 더 야근해서라도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이 컸거든요 사실 그게 속이 후련한데 내일의 컨디션도 생각해야 되니까 일단 여기까지 하고 굉장히 찝찝한 마음을 억누르고 퇴근을 합니다. 아까 오후쯤 되니까 배가 아프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어떤 느낌이었냐면 앉았다가 일어날 때 정상적으로 일어나지 못하는 정도로 배가 막 쿡쿡 쑤셨어요. 옆에 뭔가를 잡고 천천히 일어나야 되는 그랬는데 그래도 진통제 하나 먹으니까 콕콕 쑤시긴 한데 막 괜찮아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밤 11시까지 일을 했네요. 난자 채취 일정이 이렇게 잡혀가지고 아직 회복도 덜 됐는데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그래서 회복이 좀 더뎌지는 것 같기는 해요. 어쩔 수 없죠. 회사를 다니고 있는 이상 제가 할 일은 해야 되니까 언제 뭐 집에 가자마자 씻고 자야죠 개인 시간이 없네 퇴근해서 출근으로 이어지는 반복되는 일상이네요 배가 약간 아파서 걱정이 되는 오늘입니다 진짜 오늘까지 야근하면 오늘 진짜 안 좋을 것 같거든요 오늘은 절대 야근하지 말고 푹 쉬어야 될것 같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근데 아무튼 배가 아파요 오늘의 퇴근길 계속 출근 퇴근 출근 퇴근만 반복하는 일상이네요 일찍 끝났어요 진짜 너무 일찍 끝났다 8시 42분이고요. 진짜 일찍 끝났습니다. 되게 많은 인원들이 야근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중에서 되게 빨리 끝나가지고 제일 먼저 퇴근을 했습니다. 좋다. 아 피곤해. 제가 어제는 배가 좀 아팠어요. 어제 오후부터 배 아파서 진동제도 먹고 밤에도 아프고 오늘 아침에도 아팠었는데 오늘부터 괜찮더라고요. 점심쯤 지나니까 괜찮아져가지고 지금은 또 약간 편안해진 상태예요. 사실 이게 난자 채취를 하고 나서 증상이 어떤지 좀 경과를 지켜보기 위한 브이로그였는데 갑자기 이렇게 야근을 많이 하게 되면서 뭔가 야근 브이로그가 되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네요. 한 이틀 동안은 오늘 포함 3일 동안은 회사에 있는 시간이 너무 길었어가지고 다른 여가나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전혀 없었네요 지금 너무 기운이 없어가지고 잠깐 쉬었다가 씻고 자야겠어요 포팬 <웃음> 포팬이 보펜. 왜 여기서 나오니경기도민의 출근길 오늘은 대중독동입니다 이곳은 남편의 차 남편 차를 타고 퇴근을 합니다 아 오늘 하루도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네 오늘 지하철 타고 출근을 했거든요 왜냐면은 어제 남편이 차를 회사에 두고 퇴근을 해가지고 술 먹으러 가서 제가 남편 차를 대신 가지고 오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아침에 지하철을 탔던 겁니다 남편 회사랑 저희 회사가 가까워가지고 이렇게 남편 차도 대신 운전하고 가고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응, 음, 더워. 참 어? 행복한 결혼생활 하고. 애기들은 없나? 저는?